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니의 비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퓨터로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켰는데요 유튜브의 실시간 방송 형식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시죠? 그 전에 제가 다른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채널로 왔을 때 바뀐 게 있습니다 여기 채널 맞춤 설정에서 옆에 보면 은 유튜브 스튜디오였는데 동영상 관리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볼게요. 예,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바로 나옵니다. 동영상으로 바로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공지가 하나 떴네요. 채널 구독자에서 폐쇄된 계정이 삭제되면서 앞으로 며칠 동안 구독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구독자 수가 줄어들어도 놀라지 마시고요. 예, 다시 원위치 될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바뀐 유튜브 실시간 방송 형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쪽에 상단에 보시면은 동영상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누르십니다 자 이런 화면이 나왔어요 새로운 유튜브 라이브 관제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다음을 누를게요 왼쪽에 하단에 보시면은 스트리밍 도구 이전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기존에는 왼쪽에 하단에 스트리밍 도구 이전 버전 눌렀을 때 이전 버전으로 갔었는데요 지금은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썸네일하고 스트림키를 어떻게 확인하지?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왼쪽 상단에 스트림을 클릭하십시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스트림키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여기 눈 아이콘을 누르시면 스트림키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사하고 싶을 때는 여기 복사를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사한 스트림키를 OBS에서 붙여넣기 하시면 설정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저같이 노출이 됐을 때는 재설정을 눌러주시면은 스트링키가 다시 리셋이 됩니다 여기서 스트링키를 확인하시고요 다음은 썸네일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수정이라고 있죠 수정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제목을 바꿀 수가 있고요 실시간 방송을 공개, 일부 공개, 비공개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익을 창출할 건지 안할 건지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실시간 방송에서 썸네일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미리 보기 이미지 변경을 눌러주세요 미리 만들어 놓은 썸네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누르시면 바뀝니다 시청자층을 아동용인지 아동용이 아닌지를 설정할 수가 있고 연령 제한을 18세 이상과 이하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다 끝났다면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요